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 강의. 이번 시간에는 십자가와 부활, 마지막 그 사복음 강의 시간인데요. 체포 후부터 그리고 마지막 구할까지의 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중그 마지막 사건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대해서 하면서 6월절 만찬까지 배웠었죠. 그래서 같은 날인데 이제 밤에서 새벽까지 넘어가는 시간에 개세만의 기도에서 체포 되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어, 체포 되시고 나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야바와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과 부활하는 사건에서 또 우리가 봐둬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이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어, 마지막으로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는 부분까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겟세만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 배경이 되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남산 우리 감남산에서 그 종말 설교하셨던 그곳인데요. 거기에서 그 만국교회라고 해서 현재 그 겟세만의 동산에 그이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에 그 교회를 세운 곳이 있어요. 자 겟세만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 그 어원이 원래 히브리어인데요. 포도즙 틀이라는 가트라는 말과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쉐멘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가트 쉐멘 이 뜻은요. 그러니까 기름 틀. 기름 짜는 곳 그래서 기름 골짜기 이런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쥐어 짜는 기도를 하신 거죠 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어,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세 세 제자들한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래고 그 그래고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고 또 제자들한테 훈계하실 때 깨어 있으라 그럴 때그 말이죠 그레고레오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이제 다른 보금서에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요런 자세가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이는 요런 자세예요. 어, 이 자세가 지금 이 그대로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요. 원어로 봤을 때 일단 어, 엎드렸다는 말은요. 에페센이라고 해서 이게 엎드리다. 그러니까 어, 경배할 때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경배하는 행위로서의 엎드림을 뜻한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나가게라는 말은 원어로 파레코마인데요. 어, 이것은 옆으로 이렇게 패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께 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좀 어떻게... 피하고 또는 그냥 통과하고 갈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냐 이 잠깐 시간 동안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자고 있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이때 그들의 눈이 아주 피곤했다고 해서 이 본문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이 제자들이 제 정말 많이 피곤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다는 말은요 그 원어로 카듀도라는 어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 뜻이 그 영적인 무관심도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은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22장 46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럴 때도 역시 시험이라고 썼는데 같은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어 둘다 유혹이나 시험이나 우리말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원어는 같은 어 템테이션의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21장 41절에 아까 그 조금 더 나아가사가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표현이 되있죠 어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되어있어요. 22장 4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아주 이때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간절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자그 액테네스테론이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아고니아라고 아주 극도의 그 스트레스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실제로 이 땀샘을 통해서 피가 새 나가는 그 혈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땀샘을 통해서는 땀이 나가야 되는데 피가 섞여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육신이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은 옮겨달라고 했을까?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선비들 중에 어떤 의로운 것을 위해서, 자신 본인이 뭐 믿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어 죽는데 두려움 없이 죽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그 창조주의 아들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죽음을 앞두고 두려운 것처럼 이렇게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이는가? 자, 사실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요. 잠시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께서 철저히 아들을 분리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데 잠시지만 그 이후에 부활할 것도 아시지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부터 로 분리가 되는 그 고통이요. 어,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했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예수님이 그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세대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구원하셔야 될그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한 번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 그 무게를 여러분은 상상을 할수 있겠어요? 자,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 이 인류의 역사가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든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다 짊어져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순간을 겪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것에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22장 45절에 보시면 여기 누가복음에만 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제자들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돼 있어요 아까 제자들이 지금 몇 번이나 예수님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면서 깨어있어라 아직도 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고 있었죠 자 그럼 이 제자들이 자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피곤해서 잔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슬픔 가운데 이들이 탈진해서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들과 이별을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 또, 어, 처형에 대한 것을 직감한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그 허탈감과 그리고 또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이 겹친 가운데 탈진해서 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NIV 번역에서도 어, 탈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어, 그 아람어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탈진했다라는 번역, 어, 번역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이 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 기도 가운데 앞으로 어, 겪어야 될그 십자가에서 일어날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안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4장 36절에 보시면, 어, 또 독특한 표현이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또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이제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파 테르라고 부르는 것 말고 더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빠예요. 우리랑 말이 똑같죠. 아빠. 그만큼 아버지와 친밀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팔리고 체포당하시는 장면. 지금부터 이제 대부분의 장면들은요. 어, 거의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기도 직후에 유다가 나오죠 자, 유다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굉장히 큰그 조직을 이끌고 온것 같아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자, 몽치는요, 망치가 아니고,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전부 무기죠. 이제 칼과 몽치, 이런, 어,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 이 제자들, 거기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새벽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잘못 알아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어, 그 사람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서로 신호를 짠 거죠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어,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칼 집어넣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못 보낼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열두 군단이라고 했을 때 군단은요, 로마 군대 병력인데, 삼천명. 어, 이게 원어로 레기온인데요. 어, 저기, 거라사 광인한테 있었던 귀신 이름이 이 레기온이었죠. 너 이름이 뭐냐? 이때 레기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군대다. 우리가 한 이천명에서 삼천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군단이면은 삼천명의 열두 배죠. 이렇게 되는 그, 군대를 내가 못 보낼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오늘은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생애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신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었죠? 근데 그때의 그 검이 실제적인 우리 칼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영적인 무기를 얘기를 하는 거였다. 자, 그런데 26장 56절에, 음, 자, 그래서 이것은 다 선지자들의 길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어,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건 그냥 체포당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구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호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얼른 도망가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빨리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여기까지만 따르기로 이제 포기하고 떠나가버린 거죠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 베드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마가는 사실 베드로의 제자나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나중에 계속 따라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 마가를 보시면 재밌는 게, 원래 지금 누구 집에 있었어요? 그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지금 개세마해로온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식구들, 마가의 엄마부터 시작해서 외삼촌 바나마, 그리고 자기 전부 어, 이 에센의 공동체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마가의 나이는 아마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 네아니스코스라는 그 청년, 젊은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자리에 마가도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한 청년으로 표현되는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유스예요. 유스. 그러니까 아마도 어, 제가 예상하기에는 15살에서 한 18 정도 사이에 그 청소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이 어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원어를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배혼이불이라는 것은 쓴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마포인데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게 되면 나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귀노스라 그래서 완전히 나체 상태로 도망은 얼마나 급했으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누가 이렇게 딱 잡으니까 옷을 딱 벗어버리고 제자들 도망가니까 같이 막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 상상해 볼수 있겠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같은 본문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베드로가 귀를 떨어뜨린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22장 53절에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다 라는 말을 하신 게 나와요. 자,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스토코스자 너희들의 때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재물이 되어서 죽으러 가시는 시간이에요. 이때의 시간은 호라,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때는 이 순간은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모든 신성을 어,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돼 있죠. 자, 유다가 입맞추는 사건이 안 나오고 여기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나사은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어 사람들이 뒤로 그 소리에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그니까 뒤로 자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이 보면은 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원어를 보시면요 뒤로, 오피소, 엎드려졌다, 엎드려졌다 할때 그, 경배하다의 그 핍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넘어진다. 경배할 때도 이게 쓰이는데, 넘어질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넘어지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뒤로 넘어지는 그 장면이 올 때, 그 아람어 번역본을 보면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신 걸로 되어 있냐면, 내가 그니라 그 부분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I am the living God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에 사람들이 뒤로 자빠진 걸로, 그렇게, 그 아람어 성경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18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그 귀를, 어, 친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말고가 나중에 그 회심을 한게 아니라 끝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을 그 욕하고 저주하는 걸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 문헌이 나온다 그래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렇지만 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렇게 팔고 또 예수를 욕하는 어, 자기는 이제. 대제사장이 종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죠. 우리의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10편 41편 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은삼십에 팔리는 것도 스카리아 11장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도망가는 장면도 스카리아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얘기하셨을 때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진다 라는 이 말씀을 내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재판에 그 회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로마의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그 종교 재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 넘겨지게 되는데 그해의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다 그랬죠. 명목상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그 실질적으로 뒤에서 그 조종하는 어, 수렴청정했던 그 대제사장은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였다. 어, 여기 이제 재판과 관련된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에요. 어, 자 지금은 이곳이 헤롯 궁전과 함께 모두 다다 다 예루살렘에서 아르메니아 구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교회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이 대, 자, 이 대제사장들의 신문 사건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배신 사건이 같이 연결이 되죠.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안나스한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시간은 지금 아주 이른 그 새벽, 밤에서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때 여기까지 누가 따라가냐면 사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한의 부모는 이 대제사장과 그 연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백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수 있었는데. 자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지키고 있던 여종도, 여종, 여종이 요한은 요한은 이제 원래 알던 사람이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그다음 베드로를 보, 보고 어너이 사람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 베드로가 아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불을 불을 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부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고 그그 그 장면을 뒤에서 다 이제 베드로가 보고 있는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인거죠. 이제 안나스가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가 그동안에 다 얘기할 건다 얘기했고 내가 뭘 너한테 다, 다시 얘기할 게 뭐가 있느냐 왜 나한테 다시 물어보냐 나한테 들었던 사람들한테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아랫사람이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의 종이겠죠. 감히 이렇게 말을 해? 하고 대제사장의 말에 똑바로 대답을 안 해? 하고 옆에서 자기가 잘 보이려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치게 되죠. 이게 손바닥으로 후려쳤다라는 그 표현을 원어로 쓰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자, 이 과정 중에 이제 거기 있던 불제던 사람들이 또, 야, 너저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아, 베, 베드로가 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또두번 부인을 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누가 또 얘기를 하냐면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고의 친척이었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 가서 이미 베드로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르는 사람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봤다 그러면서 네가 그때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고 닭이 우는 장면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어, 기록이 되죠 가야바에게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관정이 관저가 빌라도 관저 안토니오 요세 라고 하는데 브라이 도리온 이라고 해요 그 언어가 그런데 그걸로 이제 그대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야 빌라도한테 보냈단 얘기죠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가야바한테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것이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 라고 돼 있고요. 26장 59절에 보시면 이때 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산해 들인 공회가 소집이 된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6월절인데요. 사람들 다 지금 6월절 행사하고 있을 때인데 이 밤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되면 몇 달이 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재판에 제대로 회과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지금 재판을 속전속결 끝내려고 한 거죠. 네. 자 이때 그 이들이 다 소집이 돼서 예수님을 죽일만한 그 증거를 찾는데 증인들이 막 거짓말을 하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말이 맞지가 않아요. 증인으로 이게 채택이 될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 둘이 와서 이 사람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한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 잡을 만한 증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증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나한테 우리한테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이미 말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다 더 얘기할 거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어, 내가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한테만 썼던 말이에요. 그가 메시아인지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거였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신성모독을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왜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늙고 나이 많고 또어 권한도 있고 또 지기도 높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지금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사람이 왕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못마땅한 거죠. 이건 뭐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이건 사형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요. 어,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잘봐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그 여종이 아까 문 열어주는 여종이 있었다 그랬죠. 그 여종이 26장 70절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 여종 앞에서 이제 부인을 했었죠.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 당신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26장 71절에 또 다른 여종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한 걸로 돼 있죠. 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맹세는 호르코스라그래서 어, 지금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모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너도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 너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보니까 맞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세번째 부인을 할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라는 표현이 지금 쓰이게 되는데 이 저주하다는 말이 저주하며 맹세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카타나덴마티저라는 저주하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맹세의 옴니오라고 했는데 아까 그호르코스보다더한 단계 올라간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거 만약에 아는데 내가 거짓말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한 거면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즉 나는 지옥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걸고 얘기를 한어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 심한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머 뭐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이때 닭이 울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돼있죠 여기서 이제 닭이 온다는 표현도요 어, 실제 닭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침 제사를 그 알리는 그 신호를 내는 것 그것을 닭이 온다라고 표현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시고요 닭이 울자마자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하게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을 또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미 그 목요일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도 어 네가 세번 부인한다.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4장에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어, 네가 세번 부인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예고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가야바 신문에 대해서 1 4장에 보시면은 막. 그 증인들을 막 동반을 했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장면이 좀 나오고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또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을 또 여기서도 강조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인한 것은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대로 놔 놔두면 베드로는 어, 이 상태로 만약에 죽었으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어, 제자들의 그 죄에 있어서 사실 가론 유다하고도 거의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하고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배신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보다도 사실 더한 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아주 이제 이른 새벽이죠. 그때 즉시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시간 끌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난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민중들이 그대로 봉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이거를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시간은 새벽 4시부터 한 6시 정도 사이로 아마 예, 어, 예상할 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거짓 증인들한테 예수님이 고소당하는 거는 시편 35편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거짓 재판에 회부돼서 그 신문 받고 있는 것을 거짓 고소를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예언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베드로는 그 통곡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이제는 유다가 그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빌라도 재판과 그다음 에 헤롯에게 넘겨지는 재판 이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이대 제자장한테 넘겨졌던 예수님이 이제 총독 빌라도한테 넘겨지는 것을 유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유다가 어 제가 그 예수님을 넘겼던 이유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게보였냐면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때 그 불의한 대제사장들한테 보내게 되면 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그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넘겼다라는 설이 있다 그랬죠. 또뭐 외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보낸 스파이였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스파이였다고 한다면 어 이렇게 지금 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다음에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어, 유다가 이제 뉘우치고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빌라도한테 넘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용시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 더 이상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 진짜로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두려움이 온 거죠 자이 정제되는 상황을 보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을 깨닫게 됐죠. 자, 그래서 내가 무,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제자들이 지금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유다 스스로 지금 엄청난 자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받았던 돈을 성전에 던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을 맺고 죽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 뉘우쳐라는 부분인데요. 자, 뉘우쳐라는 부분이 이게 킹제임스 번역에 보시면 후회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시면은 메타멜로마이에요. 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고요. 어, 메타노마이라는 그 회개가 아니고요. 메타멜로마이라 그래서 이거는 후회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와 후회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회개는 돌이켜서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거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지만 어, 이 후회하는 것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여전히 주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도 자기 결정으로 하게 되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했고 그리고 유다는 후회했고 그래서 27장 8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그밭치 우리가 피바치라고 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피바치라는 얘기는 사실 예레미야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자, 마태가 인용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어, 은 30을 토기장애한테 던졌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피밭이 무엇이냐, 원래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어디죠? 그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그 우상숭배 하다가 인신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그 태워 죽이고 했던 그. 자녀들을 불살랐던 그 지역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체들을 매장할 곳이 없을 만큼 매장했던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죽임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 게흰 놈, 게벤 흰 놈. 그래서 이게 신약의 지옥의 어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살륙의 골짜기, 지옥을 의미하는 흰 놈의 골짜기, 살륙의 골짜기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 아겔다마 수도원이라는 그 자리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 있고 그곳에서 유다가 죽었다 그것은 어,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불의한 자가 여기에서 심판받는 것자 이것이 바로 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예언이 이 죽임의 골짜기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아겔다마라고 하고 했던 것은 그 아겔다마라는 말 자체가 피밭이라는 그 아람어예요 그런 의미로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법정인데요. 이 빌라도 관절하는 것이 마가복음 15장 16절에는 브라이토리온이라고 그 원어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브라이토리온이라고 래서 로마 시위대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관절을 놓고 진무를 했었는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을 넘긴 거죠. 누가복음 23장 6절에 보시면 그 빌라도가 보고 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럼 빨리 그 갈릴리에 해당하는 그 관할 구역이 어디야 그 헤롯 있지 어그 헤롯한테 빨리 보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날에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자 빌라도가 예수님 이제 끌려왔을 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네 말이 맞다 하고 시인을 하시죠. 이때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요 유대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고발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대답은 계속 예수님이 하지 않았고요. 빌라도가 계속해서 너제저 사람들이 저기 밖에서 자, 지금 막 얘기하는 거못 들어. 얘기해봐 너에 대해서 한번 변론을 해봐 변호를 해봐. 당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어, 마태복음에서는 묘사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 23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이 금했다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어, 이제 거짓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빌라도는요. 사실 어, 이미 유대인들이 그 음모를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에 대한 그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빌라도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간악하고 그리고 아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빌라도가 대사장이나이 무리들한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유대에서부터 가르치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 사람 그냥 놔두면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반란죄로 예수님을 계속 몰고 가려는 거죠. 빌라도가 내가 보니,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원어를 보시면 뭐냐면 당신들이 얘기한 거지. 이재판에 회부될 만큼 그런 죄는 없다. 그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 처벌을 받게 할 만한 그런 죄는 내가 여기서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로마에서 어, 부임한 이 총독들은 어, 제일 두려운 게 이제 밀란죄였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바로 해임이에요. 그러니까 해고가 되기 때문에 어,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밀라도가 예수님을 그 처형할 수 있도록 그 유도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고소자들이 그렇게 고소고발하는데도 일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이사에서 53장 7절에 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우리가 왜 어, 돼지나 무슨 개나 이런 다른 짐승들은요. 어, 도살장이 끌려가게 되면 심지어 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그 발버둥을 치죠. 소리를 지르고. 근데 양만은요그 도살장이 끌려갈 때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 죽임을 당할 때도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려요.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 이 고소자들 앞에서 죄를 입을 열지 않는 그 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이 부분이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지금 어,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가니 그게 새벽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정이 아까 여기서 그냥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세요. 그 18장 31절에 보면. 어, 빌라도는 계속해서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정치범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종교적인 이유로 너희들의 그 종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너희들이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나한테 넘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털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재판에 넘긴 이유는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죽일 권한은 이 사람들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여주시오 하는 거죠. 자, 빌라도는 지금 이런 그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손에. 그래서 18장에 보시면요 어, 다시 가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저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반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일어, 일어나는 그 유대인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리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 이거는 이 스스로 지금 물어보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갖다가 당신이 지금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빌라도가 뭐라 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도 아니다. 니네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넘겼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니, 네, 그,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질문,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다. 지금 너를 넘긴 저, 저 사악한 저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어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내 내, 내가 네가 말한 것처럼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맞지만 그러나 이 내가 왕인 이 나라는 이 세상에 네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다 즉 저들이 얘기하는 이유대한 지역에 속하는 이 땅의 이 왕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늘의 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네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지금 그 영어 번역을 잘 보시면요. 자 NLT 번역을 보세요. My kingdom is not an earthly earth, kingdom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왕국이 아니다. 그리고 ISV 번역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킹잼스 번역에 보시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셋다 지금 맞는 의미고요. 내가 온 목적은 뭐라 고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어,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진리에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시면 진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존재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나의 말을 듣는 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내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빌라도가 진짜로 진리에 대해서 그 추구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당장 그 진리가 너, 너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빌라도가 가서 난 아무리 찾아도 그에게서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고발할 죄는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정치범은 아니다. 하고 딱 손털라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죠. 자, 이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문헌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그 법정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터키의 현재 그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50권 정도로 돼 있어요. 어 이게 쓴 사람이 그 로마의 역사가 말레루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자살을 했다라는 또 전승도 어, 전해지게 되는데. 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은 빌라도가 예수님과 지금 예,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그 초면이 아니고 구면인 걸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미 이 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보고가 다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 이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 선동이 돼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그 정보를 빌라도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그것을 막으려면 또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분명한데 그 폭동을 진압하기에는 빌라도한테 군사력이 약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이렇게 좋게 넘어가려고 먼저 예수님을 그 만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총독청에서 예수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이 빌라도가 어 자기가 지금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그리고 그 지위도 높은데도 마치 그 앞에서 자기가 끌려온 사람처럼 막 사지를 떨고 덜덜덜 떠는 모습. 그 순간적으로 그를 이렇게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때 이제 어,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땅의 군주여 하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이 빌라도는 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좋게 넘어가는 게 좋게 않, 않겠느냐. 너무 그 사람들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 얘기 뭐냐면 설교할 때 당신이 너무 그 자극적으로 이바리새인이나또 서기관들이나 또 이런 그 헤롯 땅이나 이런 사두개파들을 정죄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지금 그 거의 당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고 그 요청을 안 들어주면 폭동할 것처럼 지금 그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 좀 조심해라 좀 조용히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그걸 지금 그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급류, 급한 물살을 가지는 그 물이죠. 그걸 향해서 산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 있던 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혀버린다. 그러니까 급류는 급류대로 이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한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자 하나님 한 분만 그 어, 시대의 조류가, 이 급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음, 이 정의의 피는 결국 예언된 대로 엎질러지게 될 것이다. 에, 빌라도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존경하게 되고 당신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도록 내가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 관심 없다는 듯이 머리를 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위나 땅 아래 어느 쪽에도 인자를 위한 도피처는 없을 것이다. 의의 도피처는 오로지 하늘에만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이 빌라도가 한번더 권고를 하니까 그때 어, 나는 어 핍박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핍박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재물이 돼서 잡히는 것은 너 당신의 권력에 속한 게 아니다. 기록된 예언대로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 네가 이것을 권력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여기 잠깐 나오게 돼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그것을 이제 막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어, 안 됐고 또 결국 자기 앞에 재판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 헤롯한테 넘겼다라는 것으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 궁을 보시면요. 원래 그이 헤롯 안티파스는 멀리 있죠. 지금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유월절이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헤롯의 궁전이 현재 그 다윗의 망대라고 하는 곳에 그 궁전을 그러니까 어, 별궁처럼 해서 이곳에 잠시 와 있었을 때 마침 잘됐다고 넘겼기 때문에 그 하루 만에 이제 재판이 넘겨지는 게 가능했던 거죠. 이 빌라도 법정은 현재는 이 아랍 초등학교로 이제 바뀌어 있다 그래요. 자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2차 재판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어, 이 헤롯이 원래 여우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님이 죄가 없이 지금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넘겨진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 덤탱이 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다시 그 빌라도한테 넘기죠. 아, 이건 내가 내, 내 영역이 아니다. 하고 넘기죠. 자,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다시 이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 재판을 맡게 돼요. 총대를 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여기서 뭐, 뭐가 나오냐면 27장 1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한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사람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죽이거나 저 사람한테 손을 대지 마세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되면 어, 큰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 신의 아들입니다. 외경에 보면 그그 그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한테 손을 대서는안 된다. 이제이 빌라도도 굉장히 찝찝한 거죠. 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6월절이 되면요. 우리나라 광복절이랑 같은 거죠. 독립기념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탈출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광복절에 우리가 죄수들을 사면해 주는 그 광복절 특사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유월절에도 이때도 그 죄수 한 사람을 놔주는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이 예수님을 놔줄 생각으로 그 왜냐면 예수님이 백성들이 지지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 열심 당원 중에서 아마 리더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둘 중에 어느, 어느,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제 유대인들과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 바라바는요, 그 원어를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의 그 원문에만 나와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냐면, 자, 너희가 이 예수 바라바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와 예수 바라봐, 둘 중에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걸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그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동명이인인 거죠. 똑같은 예수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는 바라바 예수인 거죠. 자, 근데 이 백성들은 누구를 택하죠? 예, 바라바 예수를 택해요. 물론 여기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사실상 선동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그런 일부의 무리들이었고 어, 전 유대의 백성들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자, 유월절에 아주 바쁜 시기에. 실제로 이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 일반 백성들은요. 어뭐 여기 이런 데 일, 정치적인 일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고 어 하루 종일 그 명절 준비하느라고 바빴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돈으로 또는 어떤 다른 이슈로 선동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제 소리를 지르냐면 그니까 밀란이 일어난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광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변생에 하면 바라바가 회개를 하고 어 예수님의 공동체에 합류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받아주지 않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사람들이 택한 것은 어, 당장 눈앞에 자신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정치적인 임무를 택했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그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 이미 그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빌라도가 어, 더 이상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이제 손을 씻죠 자이 피에 대해선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도 무죄하다 그니까 러이 그러니까 결과는 니들이 당해라 이때 백성들이 다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핍박받게 되는 그런 그. 원인,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이 바라바가 이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반란에 사실 주동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어요. 이제 선동했다. 아나세이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그, 사주를 받고 선동된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의 같은 본문에서 보면은 23장 17절에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킹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명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이 누가복음에서는 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한세 번을 힘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했냐 나는 이 사람한테 도저히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때리기만 해서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23장 23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어 그들의 소리가 이르, 이긴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킹잼스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백성과 대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그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했는지가 지금 어, 기록이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 보고서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빌라도가 봤던 그 시민 폭동 중에서 이렇게 격렬한 폭동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 같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다. 그 군중들이 이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막 불쑥불쑥 쏟아나는 것 같았고 가지가지 해괴한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지옥이 이 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랫사람들은 여기서 그 수행원인데, 가드 성전경비대였는데, 그이 성전경비대가 먼저 예수를 잡아올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 대제사장들이 풀었을 때, 어, 이 공생의 3년 후반기 때는 어땠어요? 어, 그,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잖아요. 자그 경비대인지 다른 경비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제사장들과 이 성전 경비대들이 같이 그 예수를 보고 소리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자 이때 그빌라도가야 그럼 니들이 이제 치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법대로 하면 당연히 그가 죽, 우리, 우리 법대로 해도 당연히 그는 죽는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때 19장 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빌라도의 아내가 그 외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19장 8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빌라도가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너 진짜 어, 너 정체가 뭐냐. 당신 정체가 뭐냐. 어디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포대는 어디서부터 왔냐. 영어 번역에 보시면 요 당신의 기원이 뭡니까? 당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걸로 나와요. 나는 지금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진짜 진지하게 빌라도는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위에서 하늘에서 주지 않았으면 당신도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는 알았죠. 아, 이 신적인 존재구나.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어요. 자, 19장 12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이 아까 그 보신 장면처럼, 그 지옥의 유령들이 풀려나온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빌라도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뭐냐면, 너도 죽이겠다 이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 안 죽이면, 너도 황제를 반역하는 걸로 우리가 몰아서 너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여기서 더 이상은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앉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날이 6월절의 준비날이고 이 시간이 6시라 그랬어요. 이 원어를 보시면 은파라스큐예요 자,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하면 6월절 전날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시제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원어를 봐야만 되는데 그 원어에 보시면 파라스큐에라는 뜻 자체가 안식일 전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파라스큐에 그 원어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어, 금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그 6월절 기간에 특별히 금요일을 우리가 6월절의 준비일 또는 6월절 예비일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금요일 맞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냐? 그날 새벽이라는 거죠. 제6시라고 랬을 때요. 이 로마 시간으로 따졌으니까 아침 6시, 새벽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의 그 십자가의 길을 꼭 이렇게 걸어가게 되죠. 그럼 보시면은 이슬람 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 구역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빌라도 법정의 안토니 요세 아, 안토니 요세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성지순례의 곳곳마다 가시관 교회, 또 채찍질 교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에 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에 그 성묘 교회 해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 성지 순례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죠.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 희롱을 당한 홍포를 벗기고 자, 예수님을 먼저 고문을 해요. 근데 왜 이제 고문을 하게 되냐면요. 이,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처참한 그 사형방식이었다고 얘기했죠. 이 엄청난 고통을 가하기 전에 채찍질형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채찍에 짐승의 그뭐 발톱이나 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달아서 뼈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먼저 고통을 가하죠. 그래서 이 고통이 극하게 심하기 때문에 어, 심한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자체로 그 고통에 대한 극치를 좀 낮춰주는 그런 방식이었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아주 이 십자가 형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고문부터가 아주 굉장히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형이었고요. 자, 이 이미 예수님이 그 고문을 받으시다가 탈골이 됐다 그랬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옆에 그 로마 병사가 지켜보고 있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실제 그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고다라는 곳으로 이르렀다 그랬는데 골고다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자,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그굴 골레트라는 뜻이에요. 두개 골.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이곳이 이게 옆에 골고다를 잘 보시면 여기 여기 생긴 게 이게 눈이 두개 있고 파 있는 게꼭 해골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생김새 때문에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곳에서 어,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고 사형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고요. 그래서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맛보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자이 쓸개탄 포도주는요. 술과 그다음에 담 쓸, 쓸개즙을 이렇게 섞은 건데 일종의 진통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것을 왜안 마셨을까 스스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 이미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더 더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셨던 거죠. 브레네, 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조금 자세히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15장 21절에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돼있죠. 자, 그리고, 아슬게 딴 포도주를, 어, 15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아예 그, 수미르니조라고, 모략을 타다라는 그 동사를 그 쓰게 되고요. 모략 탄 포도주나, 슬게 탄 포도주나, 같은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슬피오는 큰 여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군중이라는 게그두 부류의 군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부류의 군중은 어, 자신의 안녕과 그리고 어, 지위 안정을 위해서 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를 택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갔던 이 슬피 울던 여자의 큰 무리와 백성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그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할 때예수님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너희들이 울 것은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 죄로 인해서 너희가 받게 될그 형벌을 위해서 그것을 슬퍼하며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바로 너희들의 멸망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23장 32절에 그 예수님 옆에 또 다른 행악자들, 강도가 달리게 되는 게 나오죠. 어, 다 십자가형은 정치범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이렇게 앉아, 어, 세웠고 예수님이 가운데, 그 십자가 어, 가운데에 못 박히시게 됐다 그랬어요. 어, 이 몰약은요, 어, 이미 어디에 나오느냐면 은 마태복음 1장에 동방 박사들 얘기할 때 몰약이 나오죠. 황금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어, 모략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어, 그것에 대한 예물로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 기억하시고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시모은 어떤 사람이냐. 어, 사도행전에 보시면 은요이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설립자 중에 이 구레네라는 곳이 사실 보면은 북아프리카의 지금의 그 리비아에 해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때 그 스테반 사건, 스테반 집사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질 때 안디오까지 이르는 사람들 중에 구브로에, 어, 구레네에서 브로구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안디오 교회의 설립자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니그로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시몬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이렇게 나와요. 그 니그로라고 하는 이 시몬이 동, 같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같은 인물일 것이라는 것이 조금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구레네에서 살았던 유대인인데 어, 흑인 혈통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명절절기 예루살렘에 어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고 그의 자녀들인 알렉산더와 그 루포가 이제 초대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리더가 되게 되는데요. 그또 그의 아내인 그... 그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의 아내는 영적으로 이제 사도, 사도 바울을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1941년도에 히브리대 고고학 발굴단이 예루살렘 밖에서 무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무덤 뚜껑에 뭐가 서있냐면 시무원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써있었고 그, 어, 또좀더 자세히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고 그 뼈상자가 발견이 됐대요. 그렇다면 아, 예,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초대 교회 때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어, 지도자로서 그 일원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루포는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교회의 로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원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억지로 지고 간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전가족이 가문이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이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어, 여러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자형이 있었고, 십자형이 있었고, 티자형이랑 엑스자형이 있었다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일자형이었다가, 고통을 점점 더 주기 위해서 이제 팔을 벌리는 형태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이 십자가형은, 어, 이렇게 성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체로 매달려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이 뭐 t자형이었는지 또는 뭐 일자형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로마에 의한, 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셨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거죠. 마태복음 2 7장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어, 처음 세 시간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이게 그 로마 병사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그 죄패가 있죠. 이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돼있죠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게 나와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웃기고 있네. 그럼 너 한번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 내려와봐. 너부터 구원하고 내려와봐.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하는 게 나오죠. 자 이때 처음에는 강도 둘도 역시 옆에서 같이 모욕을 하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모욕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했고 그리고 옆에 있었던 강도들 옆에 못 박힌 자들도 역시 둘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마가복음 15장 32절의 ISV 번역을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한번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컴다운 내려오면 그럼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하면서 여기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면 자 Since thing is believing 무슨 뜻이에요? 보여주는 게 믿게 하는 거다. 믿는 거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믿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한번 내려와봐. 그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못 믿는다 이런 뜻이죠? 이때 지금 강도들도 옆에서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는데 15장 28절에 보면 킹제임스 번역에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시편에 있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여기 적혀 있었는데 이게 좀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25절에 보면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이 제3신인데 이게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이면은 3시라 그러면 이게 몇 시냐? 아홉 시죠 오전 우리 시간으로 그 로마 시간으로 또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 시에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길을 이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오전 9 시였다.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나와요. 원래 그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에서는요. 죽기 전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저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자 23장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게 돼요. 이거는 쓸개탄 포도주가 아니에요. 자 여기 신 포도주라고 해서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식초예요. 식초. 어, 그래서 빙거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옥소스. 어, 옥소스라고 돼 있죠. 자이 포도주를 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이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같이 비방을 하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페미 자, 이걸 보고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방을 했던 다른 강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벌받을 자 짓을 했지만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자기를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올때 근데 원문에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때예요. 자, 컴 인투로 돼 있어요. 이미 이 땅이 이 땅이 주님의 땅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주님이 그 왕이 임하는 것. 왕이 자기의 나라인데 자기의 나라에 어, 더큰권세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자기 땅이니까 자기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투,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이땅 가운데 이말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실 때, 임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군지 그 눈이 뜨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상에서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사건도 시편 22편 18절에 예언이 성취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목마르기 때문에 이 초를 마신 거, 이, 시, 이 신포도주를 댄이 사건도 역시 시0편 69편, 21편에 그들이 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여기서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못박히신 것도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당하시는 것도 10편 22편 7절 8절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이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든다. 이것도 역시 그 성취가 됐죠. 시편 109편의 25절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도 시편 109편의 4절에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친구들이 멀리서 쳐다보는 장면 그 사람들이 뒤에서 가슴 치면서 울면서 쳐다봤죠. 시0편 38편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뭐 시편을 보든 육기를 보든 어떤 것을 보든지간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 마나 한 거죠. 이 시편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거고 모든 성경도 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펜은요 빌라도가 직접 썼는데 이 빌라도가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같진 않아요 일부러 이 표를 쓴거예요 유대인들 보라고 근데 거기에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굳이 또다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자,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게 하려고 너희가 이 왕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패를 썼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 어, 화가 나서 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했죠.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뭐 대꾸도 안 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할 때요 이 옷이 두 종류가 있죠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겉옷은 히마티온인데 이 겉옷은 취해서 네개씩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 예수님의 겉옷이 찢기는 것은 복음이 이방 동서남북으로 사방 열방에 흩어지는 것을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후에 그 다음에 속옷이라는 것은 자, 이 속옷이 좀 특이한데, 이 속옷을 찢지 말고 제비뽑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이 이 속옷이 아주아주 아주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찢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 어, 속옷이 봤더니, 대제사장들이 입는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것은 시줄 날 줄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 날줄 하나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줄 날 줄이 아니라 날줄 하나로만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거룩한 것. 그래서 대지사장들의 그 속옷으로 이것을 썼단 말이에요. 솔기가 없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옷이 그 한울이라도 풀리게 되면 은 이거는 전체가 다 한실로 다 흩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실로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높은 가격이 나가는 비싼 옷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 생각했다는 거죠. 스스로 제물로 바쳐지면서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속옷을 어, 이렇게 통으로 찢지 않고 한 것은 우리에게 통째로 마음을 전부를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15장 29절 보시면 은이 십자가상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 하면 이제 마리아를 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그 다음에 이모가 나오는데 그 이모가 누군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요한한테 예수님이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맡기시는 게 나오고,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죠. 자, 요한은 십자가상까지 따라갈 수 있었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대, 어, 대제사장과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요한은 괜찮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여기에 지금 보이기만 하면 바로, 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문불출하고 피해 있는 상태였어요. 자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의 오후 3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마태 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 이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7장 마태 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시면은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 9시까지 계속됐다. 자 그러니까 6시에서 9시라 그랬으니까 시간대로 보시면은 몇 시로 할수 있겠어요? 우리 시간으로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어, 떤 시간이죠? 낮 시간이죠?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인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시간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서 그 육시라는 것을 갖다가, 어, 해가 진 시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초자적인 연 현상이 아니게 되죠? 자, 이것은, 어, 이 보금서의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을 했을 때 그냥 자연현상이라면 기록하지 않았겠죠. 이 시간은 그러니까 낮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난 12시에서 그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고.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의 그 어둠이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식 같은 현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빌라도 보고서의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검은 구름이 성전 꼭대기에 드리워졌고 마치 어 면사포를 가린 것처럼 예루살렘 전체를 덮고 있었고 이때 일어난 현상이 애굽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도 지진 소동이 있었죠. 이 어둠이 있은 다음에 딱그 3시 오후 3시쯤에 돼서 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고했는데 어, 소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외치다 할때 크라조라는 동사를 썼고요. 여기에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람어인데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이제 와이 왜, 어, 사박단이 아람어로 저버리다,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식초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27장 50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시죠. 어, 다시 큰 소리를 지른 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면 아버지 내 영혼을 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보여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랬죠. 성소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고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자연적으로 전온 어, 땅에 어둠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어, 지진도 있었고 그 지진으로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졌고 그그 그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선동당에서 그 자리에 왔었던 그 군중들이 이 엄청난 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놀래서 어 이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된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침울해서 말 없이 절망에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목격한 사실은 그들이 그들을 공포와 양심의 가책으로 몰아놨다라고 빌라도가 이제 보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망한 시간이 오후 3시라고 지금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월절 양을 제사장들이 조사하는 시간이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그 시간에. 영혼이 떠나신 거죠. 이 사건도 역시 아모스 8장 9절에 보시면요.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로 볼수 있고, 또 같은 이 상황이요. 어,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아마겟돈 전쟁 때도 똑같이 벌어져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림과 재림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어, 이 10편 22편의 1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이제 십자가에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요. 시편 31편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역시 어 이번에 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으로 어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사망하시는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여기서 땅이 진동하며 이 말이 떨다 세요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지진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 땅에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졌다. 이것은 원어를 보시면 스키조. 바위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 바위가 갈라지는 것과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이 찢어질 때 스키조. 이것도 같은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때 어, 예수님이 사망하실 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구분을 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아래로 에서아래 어, 스키조. 갈라져 찢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죽음으로 막았던 이 바위, 이자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스키죠. 인간을 사망,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 누르고 있던 그 땅이 바위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무슨 일이 벌어져요.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대. 자, 순간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최종적인 부활은 아니에요. 마치 이제 나사로가 잠시 부활했던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자던 자 성도의 몸이 이때 부활돼서 거룩한 성즉 예루살렘 성이죠. 그곳에 가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그 난제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아예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외경을 보셔야만 이제 이해가 제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것과 제이 관련된 부분은 부활에 대한 것을 다룰 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볼 텐데 이때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현상은 마테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 마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세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없어요. 이게 바로 살로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살로메로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과 야구보의 어머니, 이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자 여자들의 이름이 네 어, 명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어머니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다음에 이모가 나오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 이름이 한번더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까 어, 작은 야구부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보이죠. 그러면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가 같은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면 이게 원어를 보시면은 그냥 글 어, 그냥 글로바의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 글로바의 가문의 어떤 사람인지 그냥 부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글로바와 관련된 어, 글로바와 관련된 사람으로는 보여요. 자, 어쨌거나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을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보거든요. 어, 그러면 야고보와 요셉은 누구냐? 작은 야고보를 말하는데, 어, 아마도 어, 예수님의 사촌, 그니까 친척으로 본, 보는 해석이 있고요. 이모를 말할 때 이거는 이제 여자 형제인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자 형제가 이 살롬의, 즉 요한과 야구보의 어머니였다고 보는 해석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냐, 같은 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친동생들로 본다.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글로바는 나중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작은 야구부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본다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어, 동생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안장되시는 장면이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시는 게 있는데 이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보금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것은 골고다 언덕 밑에 그 정원의 무덤이라고 가든스톰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어 거기에 성북묘교회라그래서 6개의 기독교 종파가 문할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에는 이게 좀 폐쇄가 됐다 그래요. 관리가 안 돼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됐다 그랬는데 무덤은 바위식으로 이렇게 파는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 돌이 하나가 무게가 1.5에서 한 2톤 정도 되기 때문에 무지무지 무거웠죠. 그리고 어, 이것을 이렇게 골고다 정원 무덤에 보면은 굴, 돌을 이렇게 굴리는 바위 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신을 놓았던 자리도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의 이 돌무덤의 형태를 보면은 삼중구조로 돼 있다 그래요. 돌무덤의 구조는 요렇게 이렇게 방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또이게세 번째 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형태는 이렇게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에서 이게 두 번째 방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 보고 있고요. 가족묘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만들어 놓던 그런 무섭, 무덤이 어,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과 동일한 구조였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은그사내 들인 공예의 의원이었다 그랬어요 근데이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어, 이제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같은 사내들인 공예에서 결의를 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을 때 그것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아리마데가 고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내들인 공예의 원이었기 때문에 또 매우 부자였겠죠. 굉장히 그 지도층 인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가서 빌라도한테 당돌하게. 자, 왜 당돌이 감히 톨마오라는 이 부사를 썼냐? 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죄로 지금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죠? 반란죄예요. 정치범으로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 반란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가서 이 사람의 시체를 달라, 내가 매장을 시키겠다라고 만약에 가서 청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같은 반란 공모죄로 잡혀,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 이 사람은 용감하게 가서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빌라도는 그것을 주었어요. 그 시체를. 자 15장 44절에 보면 어, 요셉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하고 이제 이상하게 이 여기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실제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지금 시체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빌라도가 어,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 보고서에 잠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아리마데 요셉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이 노인이 즉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서 몸을 굽히고 크게 통곡하면서. 어, 시체를 달라고 탄원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이도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새 무덤이었을 텐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을 안장하게 되는데요 이 날이 언제냐면 어,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준비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파라스큐에라 그랬죠 원어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 요셉 요셉의 무저, 무덤에 안장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자,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 6월절에, 6월절 기간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중에서도 큰 날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럴 때 이제 불결하게 시체를 계속 십자가에 두지 않도록, 그, 어, 빌라도한테 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십자가에그사형부수들의 아,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빨리 매장을 하라 이제 그 얘기였는데 본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다 그랬을 때 꺾다는 말은요 이 원어를 보시면 카닥님이라그래서 꺾는 의미보다는 부셔버리는 거 그냥 크러쉬의 개념이에요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어떤 망치 같은 걸 가지고요 다리를 뼈를 다 부셔버려요 그래버리면은 다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죠 자 십자가에서 사실 죽는 원인은 어, 출혈과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양쪽에서 이게 팔이 매달려 있는데 점점 중력에 의해서 몸이 내려가죠.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거든요. 다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다리를 어 부셔버리면 더 빨리 사망하겠죠. 그래서 빨리 죽여라 이제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한 건데 좌우의 강도들은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예수님한테 군인이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 다리 꺾을 필요가 없네 하고 그냥 놔뒀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었던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어요. 한번더 확인을 하는 건데 이 군인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본인이었다고 외경이 나오게 되고요. 그의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아주 극심한 그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이제 피와 물이 그 심장막에서 분리가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시면 은 이게 나오는 게요. 분수처럼 확 뿜어지면서 나오는 그런 어 원어예요. 그러니까 엑스에르코마이라 그래서 쫙 퍼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물이 완전히 쫙 퍼지면서 나오는 거고 그것을 실제로 누가 봤다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기록했으니까 이건 참이다. 즉,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은 이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때까지는 그것을 숨기다가 이 사건 이후에 갔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참 대조적인 건데,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음까지, 어, 불, 죽음도 불사하고 따라다니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예수님의 죽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되니까 모두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다가 이 순간에는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하는 소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같이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아, 어, 이때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예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명까지 갖고 왔다 그랬어요 자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했던 얘기가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그 얘기였구나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했는 했던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 율법에 능통했던 이 니, 니고데모는 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됐고 어, 그래서 이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지금 갖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장례 품속 중에 타하라라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죽은 사람의 몸을 닦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시신에 이렇게 향품이나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이방인들 풍습이라 금지됐던 거지만 왕들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사용이 됐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 어, 뼈가 꺾이지 않는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4 6절에 유월절에 어, 그 뼈도 꺾지 말며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2절에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다. 어, 그리고 시편에 보시면은 어, 22편 11절에 어, 개들이 즉 이방인들을 말하죠.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고 모수로 찔르고 그리고 옆구리 찔른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34편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시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이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나중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으로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덤 곁의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 무덤이 안치되는 부분까지 따라가서 지켜봤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아까 말했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둘 중에 하나를 음, 뜻할 수 있다. 62절에 보시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 토요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한 거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음, 도둑질할지 하여도둑질 모르니까 여기에 그 굳게 지켜달라 하고 요청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그 3일 지날 때까지. 워낙에 이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야 간다는 것은 사실 어, 상상도 못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갔다가 걸리면은 자기도 죽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이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사실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빌라도가 어, 거기에 경비병이 있으니까 니희들 맘대로 지켜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경비병들이 가서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도록 한 거죠. 자 그런데 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 아니면 이 가야바의 그 물이 선동당한 그 일부 군중들이었을까?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데 예수님의그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 무리들이 어, 갑자기 돌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형 선고 직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쳤다는 라 것은 그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했던 그 환호했던 무리들의 사람들은 SNA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바리세파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제 바리세파, 사두개파 그리고 사내들인공예를 중심으로 한그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어, 대다수의 이제 군중들을 선동해서. 끌고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해석이 좀더 타당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그 근본적인 죄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 모두의 죄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정확히 분석을 할때이 사건의 그 배경이 되는 실제 이 사건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군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바쁜 시즌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 그 행사를 치르면서 이 사람들이 그단 하루 만에 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돌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